이거는 치과에서 처방이 없으면 만들어서 누구한테게 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치과는 사실 수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면을 보는 의사들은 또 어, 이쪽은 잘 몰라요. 치과 쪽 장치 쪽은 고민이 시작됐었죠. 근데 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알아보니까 임상 시험을 하고. 그런 비용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죠. 딸내미 친구의 집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여 가지고 피곤한 이 피곤함이 심하다 보니까 이모읍이 걸렸는데 못 깨어난 거죠. 숨 쉬려고 정말 몸부림치다가 못 깨어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냥 그냥 해줬으면 될 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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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또는 양압기 치료가 공인된 치료법이었는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만든 이 바이오가드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자유롭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달해 줄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그동안의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 또는 경증의 무흡증에 호 쓰이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중증, 무흡증 호 환자들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결과가 중증, 무흡증에서도 호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가치가 큰 임상시험이었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좀더그 양압기나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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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면 중 무호흡을 개선해주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코호흡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해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불편한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강 확장기를 만들었고요. 또코 중앙에 위치한 소려혈을 자극해서 기혈 순환을 촉진해주는 소려혈 전용 지압기를 개발했습니다.